가즈! 가즈! 가즈! 그래, 가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 전진용 전 선수라고 합니다. <웃음>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이런거. 이런 농구할 때 해주는 분들. 어, 밑에 이게. 네. 어, 트랙션 노트, 있네. 특허래요. 어. 아, 안그래도 아까 어제 신고 인데부럽더라고요아 <웃음> 어.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놀러 갑시다, 네, 갑시다. 오우 성우 모델 같네 네, 네, 저희이죠이 그 차량 번호판이 졸라패스트입니다 졸라패스트 <웃음> 한국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웃음> 미국에서 한 대밖에 없대요 <웃음> 그렇지만 규정 속도를 항상 야,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웃음> 하면 안되니까 아, 우리 준영이가 서울 보거든요. 준영이에요. 준영이 어. 어. 또 이제 가서 또 캠핑 가야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사히 아. 갔다 옵시다. 네. 음. 형님은 제가 뭐라고 부르세요? 저, <웃음> 저 오빠. 진 진. 형형 형이라고 형님. 형형 형이라고. 요 진용이에요 진용. 이름이 진용. 전진용인데. 진영이 형 내가 진영이 형 오빠 진영 오빠 아 어제 치워가지고. 어제 농구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제 유니폼을 맞춰서 딱 들어오는데 어. 제가 말했거든요 음. 어. 미국에서는 경래 농구에서 유니폼을 나면 어. 경신들 <웃음> 뭐지? <웃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웃음> <웃음> 어제 엄청 주먹은 끌었어 사람들이 다 네. 이제 쳐다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 그런 거 못하면은 그런데 잘해. 이제 잘하니까 어. 어. 베버린즈나 베베, 하다가 어. 어. 어, 시간도 하고 어. 그러니까 스테이플 센터랑다운타운간 다운타운? 네. 네, 그렇죠. 좋겠어요. 아, 맞아, 맞아. 여기가 엄마 이거 <웃음> 맞아요. 저맞아한인맞아에요 엄마집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요 아, 맞아요. 요 아, 맞아요. 요 아, 맞요다 이렇게 아, 맞요 그냥 아 5 프로, TX3 프로 <웃음> <웃음> 창피해서 안 찍을래 요, <웃음> <웃음> 여... 왔어? 좋네 여기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LA에 있는 진짜 유명한 핫도그집 음. 이게, 이게 직업 그거니까 <웃음> Ah, I'm r r I'm o r r y I'm g o a go g o a m g o n I'm n a g n a Yep t h o l e t i c Athletic a h yeah. Oh, t h a n k you y o u YouTuber 라고준거 h i n YouTuber? w e 우리가 이제. 그 보니까 우리 제 유튜브 보여는사이에 되게 famous. 하랬었거든 l i o n s u 뭐1 o n e million s u b s c r i b o n e million subscribers. 는 m i l l i s i b e r s 2 m i l l i o m o u s m o u s r s Oh my God. Can you hold the tray and let me take the picture? Oh. <웃음> <웃음> 야 이게,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형. Oh <웃음> <my my my 웃음> <웃음> <my inaudible> one second, okay? h 더일커지아데 빨리 야죠 경찰은 이고 나왔다. Thank you. 여러분 LA에 있는 핑크 핫도그집 보시면제 사진 있으니까 인증샷 보내주세요. 아직 몰라. 아직은 모르니까 혹시 보시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조롱형이 사기 쳐가지고 모자 받았습니다. 사만다리 사만다리가 <웃음> 갑자기 백만달리가 내버렸어가지고 어, 여기가 메인거리에요? 여기가 다른 어, 사는 찍는 메인 입구 어. 로데오하면 떠오르는 저한테 <웃음> 왜지 베벌리 로데오거리야? 아너 말하려고? 베벌리 에즈 로데오거리라고 말하면 돼. 베벌, 베벌리 에즈로데오거리라 베벌리 에즈 로데오거리라고 우리는 좀 네. 빠질 있을게 우리는 너 다시 한번 그 그냥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가려고 그래 너또 경직될까봐 또 그러지얘기했쫄아 <웃음> <웃음> 그래 아니 아니 저기 단체 사진을 한번 내가 찍어줄게 요잘 나올라 선글라스 이 배경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와 시골으로 됐어 페라리 자 이만치 타고 다녀야죠 언제 하냐 우리 여기 여기에요 문자수 뒤에 공두개더 붙어야 돼세개 붙어야 돼잘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지금 하나 나온 게25밀리언 250억. 25밀리언이야싼 아. 것도 있어. 싼거 6.89 빌리언. 한 70억짜리 싼 거는. 아, 미쳤다. 그러면 차이왜 이렇게 주영이 빨리 부담주자 준영이 빨리 부담저제도망요도요 <웃음> <도망을까요>? <웃음> 그래도 이제 자기 채널에 대한 또 책임감 이 있으니까. 아니요 별로 없어요 니요 별로 없어. <웃음> 이 친구한테 볼 엄마 알아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 왜 고프로로 하지 그걸로 했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우 귀여워. 도대 여기는 아이스크림 더비쌀것 같아 명품 아이스크림. 강남은 좀 비싸 맥도날드는 세계 어디 가나 5천 원. 맞아. 아 진짜요? 어. 가야될같야 어디에 는지알 보라치지마 이로 가야될 일로 나와서 2시간 아, 아, 어, 주지 공짜 2시 공짜 쌍이다 어 여융국 점? 점? 점?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할거 없어 그치? 그냥 이태원이라 보면 돼. 그냥 길 건너고 그 밑에 그거 보고 근데 또 미국 왔는데 가본 거 하고 안 가본 거 하고 좀 이제 그치 좀... 그치? 그치? 미국 갔는데 드레이스만 갔다 가면 그 뭐야? <웃음> <웃음> 저거 뭐냐 저거? 아나 근데 저거... 샤키론이 어제 타고 다녔던데 이게 뭐야? 아, 아 저거 가끔 보는데 그냥... 잠깐 그냥 응. 마리오카트 갔다 왔 네. 그러니까 조금 맛있는뭐 카트라이더 흥륜 오토바이 카트라이더 좋은 차? 웰컴트 할리우드에 웰컴트 할리우드 할리우드 할리우드 어때, o l l y w o o d h o w o l l o o d h o l l y w o o 는 Hollywood, Hollywood, h o l l y w o o 프린트 l l y w o o d h o l l y w o o 여기가 l 놀이거든 지갑조심 지갑 지갑조심 지갑. 지갑 조심. 아, e r e you from Korea? Yeah. Nice. yeah, This is me. Let's give some t a p g Please, if you can, just small t i p e Just a tip, sir. s o r r f r the tip. Hey, Junyo, you're f o m o r e a Where are you from? <laughs> I'm from Korea. <laughs> this is me. Okay. Famous uh, singer. Thank you. Everybody must tip. Oh, thank you. You have to tip. Oh, don't. No, tip, tip, tip. No, I signed. You have to tip. Oh, d o I. a t t e k a e f w h t h a n u k t h e f u c w o a t u h a t the a t o c h a t t e f c k t the o u t e c h a t h e c k a t h a t t e f a t h e o u c k a t e a t u h a t e h t e c h e c k h e t the t the fuck? w 오리도오리가오리가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다 오리다. 오리다. 리 윌스미스 네? 윌스미스 아. 이런거에 관심있어 그니까 너는 여행을 그냥 당리기필겠다 에이 그냥 농구하긴 농구 와봤다 아, 이런데 관심 없거든요 이런 여행지 다녀도 아, 다그 정도? 아, 아, 아, 아. 아. 윌미스랑트면저형저 혼자 고 왔어, 지금. 아! 저 새끼! <웃음> 저 뭐지? 블랙 팬텀인가? 아 그러네 와칸다4의 버그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야너그러너너빙 뜯겨 메이키미에 비디오 아 진짜 그쪽으구야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 아, 만든거야? 인형 야, 여기 유명한게 밀라 인형이 유명하거든 아그 아, 그 뭐야 카멜 랜턴이 카멜 랜턴이 카멜 랜턴니 낚시하고 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밀라빈형은어 맞아 맞아 약간 별거 없어 그래요? 어. 가봤어요? 아니 카멜 랜턴이 있죠 카멜 랜턴 여기는 모르고 뉴욕에 가봐야 돼 뉴욕에 다 아, 있어, 아. 다 있어. 아뉴욕스니까 이빨 왜액 탄거야? 진짜요? 그런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벤처티스트 벤처티스트 같은데요? 근데 진짜.. 네.. 그러네 역시.. 과 <웃음> 인사들 <웃음> <웃음> <이따의>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나는 멀리서.. 뱉닷맞은 줄 알았어 뱉닷맞서어이업누구 <웃음> <웃음> 직업형 직한 네, 네, 네. <웃음> <웃음> 번에 뱉명가 <4가>? 잡혀 <웃음> 들어 아 들어 와어 들어 와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이거야 이것도 살려 봐야 이거? 내가 이거 <또, 웃음> 살랬거든 근데 이거세일안 하네 야너 여기서 재경형 사야겠는데? 어? 어? 까다에서재경이 어, 네, 농가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 네, 형! 뭐 형! 이거 구부러 말줄수 있어요? 아이지이 집이 많이 원하는 거다줘한거해다 달라 하게 12가 없대 오 사이네 파일 파아 줄까? 지금 내거 없어서 지금 기분 안 좋아. 선사기분 아, 아니야. 어, 선무사 기분이 아니야. 뭐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거 없대. 뭐야? <웃음> 여기서 유도색 초코한테 입으면 괜것 같아요. 이게 많으니까 이속 타고 싶네요여블라커룸이 아, 한국사람이 미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국창동 구창, 순두부치 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래요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지금 하도 느끼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웃음> 얼큰한 국물이 있잖아 김치요 김치 <웃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메뉴만 보여드릴게요 돌릴까요, 막. 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기가 레이커스랑클리퍼스 같이 하는. 같이 쓰는. 오. 들었죠 여러분? 스테이플센터 저희가 그 하잖아 클리퍼스 할 때는 다 떼고 클리퍼스 다 붙이고. 그게 좀비효율적인데 근데 LA 수영관 여기가 되게 크죠? 여기. 그치, 그치. 오. ESN. 예, 예. 예. 우리 스포티비가 있지. <웃음> 지금 오프 시즌이니까 물은다 꺼놨는데 그래도 음. 한번 또 보라고 그래. 왔습니다 스테이플센터스테이플센터아 다중에 시즌 시작하면 다시 한번 오시죠. 이게 이게 그거예요. 저게 류현진 이제. 어아저 건물이요? 원래는 경기 할 때는 이 길을 막아놔. 바 양쪽을 다 막아놔서 여기 안에 사람들 다 그냥 걸어 다니어요. 지금은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목소리> 그리고 저희가 LA 컨벤션 센터라고, <목소리> 네. LA 오토쇼 같은 거 하면은 저희가 엄청 큰그 일산 킨텍스 그런 거 같아. <목소리> 아. 매직 존슨 얘가 카림 앞둘 잡아. 야스 거야. 어스레슛어 진짜 스카이퍼레퍼스그 레전드 없어요? 리퍼스 레전드, 없어. <웃음> <클리퍼스> 레전드 없어요? 레전드 리퍼스 레전드 없어요? 레퍼스 레전드 없어요? 스스카카스 이 친구 좀 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너무 높지 않나? 한번 보여줘 봐 자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니, 니 돌파 자세 아 너무 높아요 한준혁 아 너. 너, 너. 아한주혁이 한준혁 한준혁 아 이게 한준혁이죠 <웃음> 르브론은 이거 칠수 있을까요 점프에서? 어, 취지 치지. 이거, 이거, 이걸요? 거이 이거를? 아 엉덩이 말고 신발 꼭뭐 비슷비슷하네 아. 칠수 있을까? 아 르브론은 더 퍼쳐 <목소리도> 내후는칠수있나이못칠것 같은데? 저면못 차. 이걸 이 형? 뭐 치지 이걸 토웨이브 13될것 같거든? 그럼 지원스 <목소리도> <전홍스> 점프 량을한번 <목소리도> 볼까요? 제가 보기는 성호 형다 칩니다 <웃음> 아, 내가 이정도 나도 이만큼이긴 하데 나보다 걔가 칼이 길아 점프를 더 아, 야, 야 잠깐만 르블론 잠깐 전화해서 오라 그래 빨리 하고 신고하라봐 르블론 전화할까요? 르블론 전화해라 빨리 제임스 어이씨 저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 어, 빨리 빨리. 이 친구는 누군가요? 뭐라고? 엘진 베일러 오는 <웃음> 사람이 너무 많아 58년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웃음> 평득이 평득. 27.4 커리어 평득 27.4 <웃음> 마이클 조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이야 <웃음> 아 잘한다 <그리고> 자기가 <웃음> 그 선수 시절 때 일대일을 떠보고 싶으면 누구 있을까 했는데 오스카 라브슨 엘진 베일러 자기가 생각하기에 역대 저요. 최고 선수죠 그리고 존홍 아, 어. 아그 그다음이 존홍 그리고 이영현이었나 아 맞지 아 제였구나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하나 있다는데 최고의 슈터라고 조만간 여기 제동사세운다고어아 너야 LA 관계자가 연락 와가지고 내거좀더 일찍 나오겠네 자세 자세 잡아달라고 그래. <웃음> 버거집인데 엄청 팬시한데? 샤크 덩크. 나 <웃음> 아, 우리 없어. 샤크. 다 로마린다로 갑니까? 네. 로마린다. <웃음> 우리 집 같은 <갔디>. 게. 로마린다. <웃음> 로마린다. 로다 로마 존. 로마린다 존.